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많이 즐겨 했었던 이치방쿠지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룰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이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만큼 이치방쿠지를 할 거고요 그 횟수 안에 상위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벌칙 중에 하나를 수행할 겁니다 가능할까? 거의 뭐 그냥 벌칙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때 대패TV의 근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벌칙을 지금 이렇게 추천 프로그램에 적어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벌칙은 겨울바다 입수, 월콜 피규어 떨어뜨리기 등짝 피규어님 방정리 전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코스프레하고 피규어 구매하기 공포게임 클리어하기 수능문제 풀기 조커 분장하기 하루 노예권 피규어 당근거래 후 구독자 선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겠죠? 자,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추첨을 할 거고요 자, 이렇게 벌칙들을 적어놨습니다 자, 이제 추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발 쉬운 거! 돈안 드는 거!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짝 피규어님 방 정리하기가 걸렸습니다 자 우선 벌칙은 정해졌으니까 이치방 쿠지를 몇번 할지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두번 굴릴 거예요 많이 나와도 문제야 이게 돈이 아돈 너무 많이 쓰는데 아우 다섯 번 좋아 다섯 번 다섯 번 안에는 무조건 나오지 상의상이 자한번더 굴릴게요 네 번! 어,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. 아홉 번. 아홉 번 정도면 뭐 하나 정도는 충분하죠.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네, 이거. 생각보다. 영상을 끝내기 전에 잠깐 안내 사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편에 이치방쿠지 9번을 도전을 하는데요 과연 상위상을 몇 번째 뽑을지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작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몇 번째 상위상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맞춰주시고요 상위상이 안 나올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실패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나 둘셋